스던거박수영이팅이팅 박영준 선수를 배 너무 급해.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너무 급해. 급하게 할 필요 없어. 하지마 차분하게 배웠던 거 연습했던 거 쓰던 거 연습했던 거 그렇지 조심하고 조심하고 안 돌려 상담 먼저 갈리하지 말고 발차기 다른 거 하다 하다가 플러스 네. 정수 선수 구기찬 선수 려 강성현 선수 지금 바로 A 코트로 대기 바랍니다 안 돌려 올려. 박수! 어, 가도라고! 16번 대지 김재윤 안유성 왼쪽 다 좋다. 오른발 원투하단 좋다. 중급부 플러스 55kg 편안지고 화들짝 황정수 편안지고 구기찬 선수 지금 바로 에이포트로 와. 주시기 따라왔어, 따라왔어. 무릎 들잖아, 수월어. 오른발 무릎 15치와. 들잖아. 야차게 야차게. 오른발하다, 오른발 좋다. 아, 오른발하다. 아, 예. 좀만 더 높게 잡. 그 좀만 더 아, 오른발 이리와. 무릎 들잖아, 깊게. 어. 자, 5초 오른발, 예. 오른발. 들어가. 러시 러시. 오른발. 오른 대우 잠시 교체가 습니다 오른발하다, 무릎 든다고. 오른발하다, 무릎 들잖아. 오른발하다. 한 장부터 뜨자. 한 장. 오케이. 중부 하나, 둘, 셋, 넷, 승! 정면의 박성훈 선수의 승리입니다. 다음 경기 중등부 플러스 55kg 황정수 선수, 구기찬 선수